게임에서 등장하는 이스터에그는 일반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는 찾을 수 없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재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한데 플레이 도중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유저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숨겨진 스토리를 좀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저들을 놀라게 하거나 궁금증을 유발했던 게임 속 이스터에그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이스터에그의 대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긴장하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스터에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와자드4 초반 보스로 등장하는 델라고는 호수에 살고 있는 거대 도마뱀으로 기본적인 스토리를 즐기다 보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숨겨진 루트를 통해 델라고를 등장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호수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총으로 죽이는 방법인데요 미니게임을 하듯이 물고기를 죽이던 유저들은 델라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크게 놀랐고 이런 어이없는 장난을 친 개발자에게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터에그는 배틀필드4에서도 등장합니다 맵의 특정 위치에 있는 부표로 10명의 유저가 모일 경우 유저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메갈로돈의 습격을 받은 유저들은 게임패드를 바닥에 내팽겨쳐버릴 정도로 놀랐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은 이런 이스터에그를 위해 메갈로돈을 디자인하고 만든 개발자의 정성에 또한번 놀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저들을 깜짝 놀래기 위해 사용된 단순한 형태의 이스터에그도 있지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스토리를 신도있게 다룬 이스터에그들도 존재합니다 GTA5에서 매일 밤 11시에 고르고산 특정 위치에 가면 평상시에 볼수 없는 무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눈과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귀신을 본 유저들은 크게 놀랐고 귀신이 서 있는 곳에서 붉은 피로 자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그 귀신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기사에는 1978년 3월 15일에 졸리 네반스라는 여성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 자크 크레니를 용의자로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자크 크레니는 산 안드레스 주지사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졸린 네반스가 억울하게 자크 크랜리에게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밤마다 고르도산에 나타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스터에그로 짜임새 있게 숨겨 놓은 걸 보고 갓겜은 괜히 갓겜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GTA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영국 드라마 닥터 후에서 등장했던 역대 최고의 호러 외계인 우운천사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석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석상처럼 보이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뒤도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고 주인공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과 비주얼 때문에 패러디를 해서 이스터에그로 많이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게임에서 등장했던 우운천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터에그는 공포게임에서 등장할 때 더욱 더 신비롭게 느껴지고 궁금증을 유발했었는데요.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이스터에그가 튀어나오게 되면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그 해석에 대해 더욱 더 궁금해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포게임에 등장했었던 이스터에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포켓몬스터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이스터에그가 존재했습니다. 포켓몬스터 XY버전에서 노스사이드에 있는 특정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도착하면 알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쪽 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녀가 플레이어 옆으로 지나가게 되고 당신은 아니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고 사라지는데요. 이 소녀는 다른 건물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벽에부터 무언가를 듣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이 이스터에그를 보게 된 유저들은 소녀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한 것 같다며 소녀의 숨겨진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해 합니다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FPS 장르의 게임 두매는 시리즈마다 다양한 종류의 이스터에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이스터에그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둠투의 최종 보스인 아이콘 오브 씬의 두개 골 안에 둠 시리즈의 아버지 존 로메로의 잘린 머리를 볼수 있었는데요 개발자들이 존 로메로 몰래 이스터 에그를 심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시 직전 존 로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발자들은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존 로메로가 쿨하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처럼 이스터 에그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방도 존재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둠컴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식 축구 헬멧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목을 매달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둠 시리즈 이전 이드소프트에서 개발한 커맨드 킨의 주인공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유저들은 이드소프트와 커맨드 킨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커맨더 퀸은 이드소프트의 첫번째 작품으로 지금의 둠 시리즈와 달리 귀여운 그래픽에 완성도 또한 낮았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둠 시리즈만큼 흥행을 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방향과도 크게 달랐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개발자의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유저들이 봤을 때는 이드소프트가 커맨더 퀸을 흑역사로 생각했고 비밀방에 부끄러운 과거를 숨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기분 나쁜 이스터에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시간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등장하는 화면 보호기를 통해 이스터에그를 넣었던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페이탈 프레임2에서는 게임을 5분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제공되는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는데 멍하게 있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된 유저들은 공포에 떨었고 이런 섬뜩한 화면 보기를 만든 개발자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DLC 바다의 무덤에서 볼수 있는 이스터에그로 엘리자베스가 루테스 남매의 보트를 타고 갈때 바다를 유심히 살펴보면 무언가가 떠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바다를 보고 있던 유저들은 귀신의 형상이 비치는 바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이스터 에그를 보고 다양한 추측들이 나무했는데요. 발매 당시 비행기가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실제 상황을 게임과 연결한 것 아니냐는 라 소문들까지 떠돌았다고 합니다. 하프라이프에 등장하는 좀비에게 불을 붙이면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로 알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플레이에게 다가오다가 죽습니다. <웃음> 이 상황을 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괴성이라고만 생각했던 좀비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단어가 들리는데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유저를 공격하기 위해 내고 있는 소리가 살려달라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유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 이후 좀비를 만날 때마다 멈칫멈칫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와 재미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은 이스터에그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